안녕하세요 동경의원 김예리 원장 유승선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반증 환자분들은 특히 기본적인 면역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어, 코로나에도 조금 더 민감하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자반증도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을 의미하는 한가지 증상이니까요 자반증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감염에도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반증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는 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반증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어,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걸 보면 요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10분 동감합니다. 아, 원장님, 오늘은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거든요. 어, 바로 자반증 한약 치료, 과연 신장에 괜찮을까? 인데요. 사실 간이나 신장에 한약이 부담된다는 내용 자체가 대부분은 오해로 어, 생긴 잘못된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는 자반증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맞습니다. 자반증 환자분들은 신장에 대해 더욱 민감하시기도 한데요. 자반증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히 알레르기성 자반증, HS자반증이라고 하죠. 이 질환이 합병증으로 신장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장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음, 치료를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니까 당연히 신장에 이미 염증이 생긴 채로 내원하시는 케이스도 많구요 아직 그렇지는 않더라도 신장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할때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요 오히려 신장에 치료 효과가 있는 약제를 써서 이미 신장 염증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고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반증 환자분들께서 저희 특허 한약인 자로탕을 복용하시는데 있어서 어, 신장에 한약이 부담된다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셔도 된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제 환자분 중몇 케이스에서는 이런 오해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장 염증도 없고 가볍게 올라오는 자반증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신장 염증도 생기고 자반 자체도 굉장히 심해져서 내원하신 케이스도 있으셨어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치료는 잘 되셨지만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네, 신장에 대한 한약 치료는 사실 10년, 20년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주 오래 전부터 신장에 대한 치료 효과가 기록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효과를 연구해서 논문화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요 음. 그 중에서 한 가지 논문을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한약이 신장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합병증이라든지, 또 다양한 신장문제에서 한약이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가진다는 자료를 뭐 국내나 또 국외 논문으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네. 심장역증을잘 치료했던 케이스가 또 많잖아요. 그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소개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네. <웃음>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소아 환자에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소아 환자 중한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환자는 내원했을 때만 5세였는데요. 자반증이 생긴 지는 불과 한달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신장 염증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보통 신장 염증은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반증을 오래 앓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 친구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장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친구는 나이도 일반적으로 자반증이 많이 생기는 어린 나이대고 또 발병한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일부 견해로는 그냥 쉬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신장염증이라든지 또 질환의 만성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이 친구 네. 처음 내원했을 때 보면 사실 벌써 단백뇨나혈뇨가 같이 많이 나오는 상태였어요. 네, 단백뇨도 2플러스, 그리고 혈뇨 같은 경우에도 100개 이상을 의미하는 매니로 상당히 검출이 많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내원에서 치료하면서 자반 자체는 사실 두달 안쪽으로 금방 소실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신장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 소변 검사를 하면서 결과를 감안해서 저희가 자로탕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네, 결과를 보니까 계속 상태가 좋아지면서 5개월이 좀안된 시점에서 혈류랑 네. 단백뇨 모두에서 정상 소견이 나왔네요. 네, 그러나 신장염증도 자반처럼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사실 다시 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어, 이 환자의 경우도 처음 정상 소견이 나온 이후에 한두 번 정도는 다시 아주 미량의 혈류가 나왔었고요. 이후에 치료를 이어가면서 한달 이내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2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소변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이 환자분은 스테로이드나 다른 치료 없이 자로탕만으로 치료를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케이스를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자로탕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자로탕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어, 일반 독성 검사, 유전 독성 시험, 또 안전성 양리 시험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모든 검사에서 안전하다, 간과 네. 신장의 어, 내부 장기에 독성이 없다 라는 좋은 결과를 높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자로탕은 사실 이번 말고도 몇년 전에 미 FDA 지정 시험연구소에서도 검사를 했었고요. 안전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아이 환자의 케이스처럼 자반증이 생겼다면 누구에게도 신장 염증의 가능성이 있고 한번 신장 염증이 생기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도 생기기 때문에 한약이 신장에 나쁘다는 잘못된 오해로 자칫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자반증은 치료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는 질환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어,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공경환 의원은 모든 환자분들의 완치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